자, 이제 11번 들어가도록 할게. 그 11번은 동적평형 중에서도 이제 용의평형, 그 예에 대해서 묻는 건데, 그러니까 용의평형이라는 거 가지고 동적평형 개념을 한번 물어보는 거지 뭐. 그럼 나온 김에 복습 짧게만 하면 동적평형의 특징 좀 주의할 게 있죠.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다. 평형일 때는. 단, 그들은 0이 아니다. 다음에 두 번째. 반응물이든 생성물이든 항상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처럼 만약에 그림에 뭐 녹아있는 설탕이냐, 이거이 어, 녀석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치면 절대로 동적평형은 아닌 거야. 특별한 언급이 없는 이상은. 자,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는 증기압력, 그러니까 증발이죠. 그다음에 상평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용해평형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기로 했잖아. 너 증발은 위로화 살표, 응축은 아래와 살표. 얘도 마찬가지로 용해는 위에 화살표, 다음에 석출은 아래 화살표. 그렇게 화살표 표시를 하면서 풀면 음, 편해 해석하기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가면 25도씨 물에 충분한 양의 설탕을 충분한 양 넣었다는 건 동적 평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야다 평형이 돼도 너 남아있어 뭐 이런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막 저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몰농도를 측정했거든. 참고로 몰농도는 여기 있는 녹아있는 양이야. 몰 농도가 진할수록 더 많이 녹아있다 이런 뜻이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몰 농도가 진해졌어. 더 녹았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문제에서 아주 편하게 이때 평형에 도달했다고 라돼 있거든. 그럼 이때가 평형이면 잘 녹는 속도하고 용의 속도하고 석출 속도가 같다라는 걸 얘기한 것이. 그럼 이때는 용의 속도가 더 빨랐어, 석출 속도가 더 빨랐어 했을 때 용의 속도가 더 빠르면 더 녹아 들어갈 테니까 설탕 수용액은 더 진해질 거고 반대로 석출 속도가 더 빠르면 녹아 있는 게석출이더잘 되니까 더 연해져 버리겠지. 그런데 애는 진해졌기 때문에 그럼 무슨 속도가 더 빨라? 녹는 속도가 더 빨랐다. 왔다 문제 치밀하게. 뭐 사실 대충 보면 아는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아주 깔끔하게 문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자체가. 평가원이나 수능은 진짜 흠잡을 데가 없을 그런 수준의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얘는 어, 이렇게 되고 속출이 좀 작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그런데 4 t 부터 동적 평형이면 그럼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첫 번째가 용의 속도는 뭐 용질의 종 물질의 종류라든지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데 문제를 쭉 한번 살펴보면 종류도 안 바뀌었고 그 다음에 온도도 안 변했다고. 따라서 첫 번째 우리가 봐둬야 될 것이 아, 요세 가지다. 응, 용해 속도는 다 어떻다고 같았다라는 거야. 그치? 그런데 우리가 석출 속도는 사실상 부피분의 몰수에서 몰 농도와 관계되 있거든. 따라서 농도가 진해졌으니까 당연히 석출 속도는 더 빨라진 거야. 따라서 애보다 이 녀석이 석출 속도가 이렇게 좀더 빠르고, 그 다음에 이 이유는 동적 평형이거든. 동적 평형이란 의미는. 증발 속도와 용해 속도가 같다는 거야. 따라서 애랑 애랑 같고, 애랑 애랑 같아. 그런데 문제에서 애랑 애랑 같다라고 돼 있으니, 당연히 애랑 애랑도 같겠지,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따라서 이게 대충만 공부하면, 그냥 개념을 확실히 정리 하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같겠지, 크겠지, 이렇게 하는데, 찝어줄 포인트가 딱세 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는, 하나는 여기 쓸게, 셈이 나온 김에 정리할게. 용해 속도와, 다음에, 석출 속도가 있을 때, 첫 번째 포인트는, 같을 때가 동적평형이다. 동적평형이면 같다. 그래서, 여기에 석출 속도와 여기 석출 속도가 같다는 건, 뭘 농도가 안 나왔잖아. 그치? 그럼 이두개 같다는 건 뭘로 파악하느냐? 증발 속도가 같아. 그런, 아, 증발이 된다. 쏘리. 용의 속도가 같아. 그런데, 동적평형이래. 그러면, 에, 에 같고, 에, 에 같아서, 아, 이렇게는 같을 수밖에 없어. 요걸로 하나 해석하는 거고.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이거야, 이거. 용의 속도. 물질의 종류와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애는 항상 같아. 그래서 요세 개는 다 같아. 한 거고. 다음에 세 번째, 석출 속도는 부피분의 몰수로 보면 되는 거야. 따라서, 설탕 수용액의 몰농도가, 음, 커졌어? 아, 석출 속도가 증가했어. 그럼 그거에 따라서 a는 자동적으로 a라고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이 뭐 대체 자 이제 요거 좀 주의 있게 차분히 약간 쉽게 푸는 문제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하는 연습을 조금 해놔 그러면 나중에 함정에도 잘안 걸리고 이 문제를 살짝 까서 어렵게 내도 어렵지 않게 풀수 있을 거라고 거기에 딱 맞춰서 기억 t 일때 속출 속도는 절대 0 아니야. 에? 다음에, 4t일 때 용의 속도는 4t일 때, 뭐, 동적평형이니까 크다가 아니고 같다가 돼버리는 거지, 뭐. 그렇지 다음에,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설탕의 질량은 뭐, 이때는 녹는 양, 설탕의 양 다, 둘다 변함이 없잖아. 반응물이든 생성물이든 항상 일정량이 있는 거니까. 따라서 4t와 8t일 때가 같을 수밖에 없어. 그치? 요건 안 물어봤네. 음. 그렇다고, 응. 넘어갑시다. 예. 네, 다음. 12번 가겠습니다. <웃음> 예, 12번은요 아까 11번도 그렇고 이제 이쪽부터 제 10번 넘어가면서부터 우리가 속도를 바바바바박좀 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문제풀이 방법이라든지 등등 해서 샘이 알려준 것들 그대로 적용하면 시간 많이 안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자이 문제는 농도 계산인데 농도 파트 계산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진하기 비교 N은 0.1몰 농도 N은 10% 그러면, 물은 누가 더 많고, 용질은 누가 더 많고, 누가 더 진하냐는 거. 이런 케이스 문제는 아예 처음부터 용액은 얼마, 용질은, 용매는 얼마, 용질은 얼마 쭉 나눠 놓고, 그 다음에 비율 이제 풀어가는 게 문제풀이가 훨씬 더 빨라. 그런데 이 문제처럼, 뭐 섞었어, 혼합했어, 일부 덜어냈어, 물 넣었어,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용질 위주로 계속 트래킹, 트래킹해라는 게 좋아. 트래킹이 맞나 모르겠다. 에 영어 쓰지 맙시다. 추적, 추적해가는 게 훨씬 더 빨라. 따라서 용질의내 계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해보면 물에다가 이걸 집어넣었거든?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여기에 집어넣어서 갔다는 거야. 여기도 Xg이면 그 여기도 Xg이라 그 이거죠. 그런데 두 번째 나에서 다로갈 때는 현재 용질만 하는 거야. 2 5 0 m l 중에서 5 0 m l 만 취했다는 거지. 따라서 여기 있는 용질의 5분의 1만 여기에 있다는 거야 따라서 여기는 여기보다 애보다 애는 다섯 배더 많다는 거 내가 알수 있다는 거고 다섯 배 차이라는 건. 다음에 거기에 물 넣고 해서 최종 500ml에 0.3몰농도 만들었대. 그럼 이게 최종 요두 개는 같은 양이니까 여기에 있는 용질의 양인 거야. 그럼 이제 실험 분석 끝났으니까 그대로 용질만 계산해서 들어가면 돼. 몰 농도 곱하기 부피하면 몰수 나오니까 그냥 곱하면 미리몰. 리터로 바꾸면 몰. 리터 바꿉시다, 이거는. 그럼 0.5리터니까 얼마? 0.15몰. 그치?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X거든. 이거 질량이거든, 질량. 그럼 질량 물로으니까 곱하기 화학식량 해줘야죠. 얼마? 그렇지, 60. 됐죠? 됐죠. 그런데 문제는 요두 개는 다섯 배 차이야. N은 X고 N은 5분의 1X인 거지. 그럼 내가 구하려는 건 X니까 몇배더 해주면 돼? 다섯 배 해주면 끝나는 거네. 그럼 5, 6에 30, 300에다가 하면 3 곱하기 15니까 그렇네요. 45가 이렇게 딱 하고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치? 조금 연습하시면 실전 문제 풀 때는 뭐 쌤은 설명한다고 이렇게, 여론 관계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고, 뭐뭐 뭐 대부분 좀 연습한 친구들은 그냥 요거 한 줄로 답이 바로 나오겠죠.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조금 연습 좀해 놓으세요. 다음 갑니다. 네. 13번은, 언뜻 보면 뭐 이게 주기적 성질 같기도 한데, 어쨌든 요거는 3단원 초반에 들어가는 거 해서 전기 음성도, 그리고 분자 내에서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한 결합의 극성. 그래서 애가 플러스 전화를 떼어 마이너스 전화를 떼어 그거 묻는 거지. 거기에서 정확하게 1마이너스야, 2마이너스야 하고 산화수를 묻는 건 챕터 4, 4단원으로 가는 거니까. 애는 단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만 가지고 전기염성도가 누가 더 커. 그래서 이 녀석은 누구야? 그거 묻는 거야.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애는, 자, 하나 힌트를 준 게, 우리가 문제 풀때 전기염성도는 얼추 다 배웠잖아요. 그치? 또는 못 외운 친구들도 이건 알고 있을 거야. 전기염성도 1위는 수소, 다음에 2위는 산소라는 거. 그치? 자, 그러면 나머지 염소나, 염소나 황이 수소보다 크냐 작냐를 외우지 않거나 그러면 애매하거든. 근데 수능이나 평가원에서는 이걸 다 외워라 하고 얘기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아예 힌트를 이렇게 딱 주는 거야 여기에서. 누굴 만나든 간에 수소는 양전화를 띈다. 그럼 이들 중에서 수소는 전기음성도가 제일 밑에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전기음성도차는 이 차이가 클수록 그렇죠. 수소보다 전기음성도가 더 크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럼 이제 원소를 쓰면 산소, 플로린, 황염소에서 음... 전기음성도 차가 제일 큰, 아 그럼 애가 전기음성도가 제일 큰 거잖아. 그래서 Z가 플로린, 2위는 산소니까 애가 산소 딱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행여나 1위는 플로린인데 또는 1위가 플로린이고 2위가 산소라는 걸또 혹시나 모를까 봐 W하고 Y는 같은 죽이다라고또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딱 써놓은 거야. 그럼 W, Y가 같은 죽이면이두 개도 같은 죽이거든 근데 xz 보다 이 녀석이 전기염송도가 더 낮으니까 전기염송도는 이렇게 이렇게 갈수록 크잖아, 그치 따라서 xz가 2주기고 a가 3주기다. 요걸로 연습 연결되는 거예요, 그치 우리는 뭐 세미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냐 하면 9평가원이니까 9월 평가원. 그래서 문제 구성 요소를 최대한 좀 분석해서 해보려고 해. 이거 직염은 빨리 넘기면 되죠 뭐. 삐리릭 해가지고 아 합시다. 자, 그러면 W하고 Y는 이건데, 어, 황하고 염소는 같은 주기에선 1로 갈수록 전기 염도가 크니까, Y가 바로 뭐, 염소가 되는 거고, 애가 황 되는 거지 뭐. 그치? 자, 그리고 small a, b, c, d도 순서대로 써놨네요. a, b, c, d 해서. 참고로 황은 원자가가 두 개. 손두개 잡잖아. 그치? 따라서 a는 2가 되고, n은 두개 잡으니까 2가 되고, n은 하나 잡으니까 1 되고, a도 하나 잡으니까 1, 이렇게 딱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A, B, C 다 찾는 거예요. 별건 없죠. 실제로 전기염성도 배웠거나 눈치있는 친구들은 그냥 탁 보자마자 너 누구, 너 누구, 너 누구 이렇게 했을 거야. 어?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내가 분석하는 입장이니까, 뭐, 한번더 내가 맞았지만, 한번 정리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아, 요런 요소, 다음에 요런 요소, 이런 게 있다 정도는 좀 체크 좀 해놔. 전기염성도는 X하고 W. 왜 이게 더 크잖아요. 그치? 맞고. 다음에 C하고 A. C는 1이고 A는 2니까 틀렸고 Y, Z에서 Y하고 Z하고 만나게 되면 왜 이렇게 화면이 떨리니? 아, 쌤 이게 찍는데 여기서 위에서 막 엄청나게 과과과과하고 공사를 해서 이 천정이 울린다. 아 하필 오늘이야. 하여튼간에 Y하고 Z에서 Z가 전기염성도가 더 크니까 Z가 부분 마이너스. 그 결과 Y는 부분 플러스를 뜨겠죠. 음전화가 아닌 거지. 그래서 맞는 건 기억 한계인 거야. 됐지? 음. 자, 어, 이쪽 파트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물의 자동이온화, pH에 대한 건데 우리가 물의 자동이온화는 수소이온농도 곱하기 수산이온농도의 화 곱이 항상 kw. 25도씨에서는 10에 마이너스 14승이지, 그렇지? 어, 이 식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거고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항상 10에 마이너스 14승 뭐 일정하다, 그거 묻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기에 마이너스 로오를 취하면 마이너스라는 거잘 기억해놔. 그럼 마이너스 로오를 취하게 되면 pH, 그다음에 더하기 pOH가 되고 그게 pkw인데 역시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항상 이 값은 일정, 이두 개의 합은 일정이고 25도 C에서는 항상 그게 1 4라 이런 뜻인 거지. 뭐. 그렇지? 여기서 마이너스는 뭐냐 하면 이제 종종 나오는 거죠, 이제는. 바로 뭐냐 하면 두 개의 곱이 아니고 나눗셈이라는 거. 따라서 OH 마 분의 H 플 이거에 대해서 묻는 거고 나눗셈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게 되면 그렇지 뺄셈으로 바뀌어 버리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문제는 이것 대 이건데 첫 번째가 요 B라는 거 자체가 그럼나눗셈이라이 뜻이잖아 이것 분의 이거라는 거잖아, 그렇지? 따라서 내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게 되면 N은 pH가 되고 N은 pOH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사이관계식은 마이너스, 뺄셈 관계가 되지. 그럼 여기에 한 가지 더 해서 그 차이값을 나타낸 거고 그다음에 이 둘의 합은 25도씨니까 항상 14더라. 그다음에 또 하나, 이 녀석이 만약에 증가하게 되면 애는 감소하는 거죠, 그렇지? 애가, 애가, 애가 감소하게 되면 애는 증가하는 거. 따라서 여애랑 애랑은 서로 반대 관계라는 것도 하나 알아두면 좋은 거야. 그래서 두 개씩을 가지고 연립해서 푸셔도 괜찮고. 알겠니? 아 어, 괜찮고. 또는 이거를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로 몰아놓고 계산해도 괜찮고. 그치? 또는, 어쨌든 여기에 마이너스 도구를 취하면 N은 0이고 N은 뭐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응. 음.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요 방법도 하나 괜찮아요. 중성일 때는 두 개가 같거든. 그런데 애가 만약에 10배가 됐어. 그럼 두개의 곱은 항상 일정해야 되니까 애는 10의 마이너스 1승 배가 되고 이 녀석이 만약에 땅땅해서 100배가 됐어. 10의 제곱. 그럼 애는 10의 마이너스 4승 되면 된다는 거죠. 항상 두개 곱은 일정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에 내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로그는 이런 거죠. 아, 네가 한칸 올라갔어? 그럼 네가 한칸 내려가면 되고 다음에 네가 두칸 올라갔어? 그러면 너는 두칸 내려가면 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런 문제 풀때 가장 편한 건 우리가 왜 pH 하고 pOH를 쓰겠어? 오케이? 어왜 편하니까 쓰는 거거든. 그렇지? 따라서 이 있는 값들을 pH와 pOH로 우리가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a보다 a가 딱두배더 진하거든. 아1 0 0 배가 더 진하거든. 오케이? pH로 따지면 두칸더 크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 한칸 올라가면 a는 반대로 한 칸씩 내려가는 거야. 따라서, 아, 두칸 차이구나. ph, poh는 두칸 차이가 나는구나.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 한칸 올라가면 한칸 내려가고. 그런데, 이 녀석이 더 진해. 자, 지우고. 이 녀석이 진하면, n은 이 숫자가 더 작아져야 되거든. 따라서 poh가, 음, 두개 차이나? 그럼 너 하나 내려가고, 너 하나 올라가면 된다는 거지 뭐. 그러면 중성인 7에서 하나 내려갔으니까, n은 6 되고, n은 8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n은 같으니까, 중성이죠. 7,7 7 되는 거고 그렇지? 얘는 1, 요거고 요거 반대 썼으니까 얘는 6,8 되고 반대로 여기는 수소이온 농도가 더 치네. 그럼 pH가 더 작은 거지. pH와 POH 차이가 두칸 차이 난다이 뜻이거든? 따라서 하나 내리고 하나 올리면 두칸 차이가 나는 거죠. 따라서 L을 한칸 내려서 6이고 하나 올려서 8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뭘 써도 좋으니까 요뭐이 방법 쓰든 두 개씩 해서 연립해서 풀든, 이걸 h로 모아서 또는 oh로 몰아가지고 10에 14생에서 풀든, 편한 걸로 푸세요. 자, 나는 중성이다. 첫 번째 체크할 거. 중성은 pH가 7인 지점이 아니고, 이두 개의 농도가 같은 지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거고, 다음에 다의 pH는 6이죠, 6. 그래서 5가 아니고, 다음에 oh-의 농도예요. 다 하고 다아 n은 6이고 n은 8이니까 ph 또는 ph o 하나 차이는 10배 차이죠 그러면 이건 두칸 차이니까 얼마 100배 차이가 나는 거지 이게 10의 4승이 아닌 겁니다 4승이 틀렸죠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가 되는 거예요 대체 음아 이게 촬영 중인데 공사를 해가지고 너무너무 시끄럽네요 계속 끊어가면서 합니다 이걸 15번 갑니다 아 자꾸 화면이. 쭉 가야 되는데 자꾸 끊기죠. 미안해요 이게 자꾸 출근하면서 스카이에도 나오고 막해서 아금이 공사를 아르층인 가고 있어가지고 막한 번씩 드릴로 꽉 하면 그래서 그때마다 막풀 다가 끊어 막 아우 힘 짜증나 죽겠네 요들제 밤에 다 찍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아, 이 문제는 아이 자꾸 넘어가네. 산화환원 반응식 완성하는 건데 산화환원 반응식 완성하는 건 증가한 산화수 총합과 감소한 산화수 총합이 같으면 된다는 것이. 그거를 이용하면 되는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산소나 수소는 산화수가 안 변했을 거고 그럼 내가 아마 이 녀석이 변했을 거라고 예측되는 원소들이 한번 쫙 눈에 들어와야 돼. 그럼 거기서 가능한 게 쿨이나 황이나 질소. 그래서 쿨이나 황이나 질소에 대한 산화수를 먼저 좀 챙겨두시면 되죠. 근데 거기에서 첫 번째가 이거예요, 여러분. CUS, 우리가 산화수 규칙이 없는 원소들로 구성이 돼 있거든. 그래서 CUS 같은 경우는 산화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하고 학생들이 물어. 그래서 1번 첫 번째 CUS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산화수를 잘알수 없는 거잖아. 그 모른다는 건 우리가 수소, 산소, 플로린 배웠고 그다음에 1족 금속, 2족 금속, 13족 금속은 배웠지만 구리나 황은 안 배웠잖아. 그럼 이 경우는 우리가 산화수를 어떤 걸 먼저 챙겨주면 좋냐 하면 첫 번째가 금속은 먼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1족, 2족, 13족 금속 외에 나머지 있잖아. 뭐 철이라든지 구리 이런 것들은 산화수가1또는 2로 변할 때가 좀 있어. 철은 좀더 심하기도 하고. 따라서 만약에 구리 음 금속이니까 넌이 플러스야 e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CU2S 같은 경우도 있거든. 이 경우에 구리는 플러스 1가의 산화수를 가진다고. 그래서 가급적 비금속 위주로 가시는데 그럼 비금속 갈 때, 그럼 황의 산화수는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면, 그냥 조에 따라서 가세요. 15족은 마이너스 3, 16족은 마이너스 2, 17족은 마이너스 1. 그런 식으로 따져가는 게, 맞, 어, 나. 따라서, 이걸 먼저 가시는데, 어, 황은 산소 밑에 있지? 그럼 똑같이 16족이니까 얼마? 아, 너는 마이너스 2. 그럼 여기 구리는 얼마? 그거에 따라서 플러스 2 잡아주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황이니까 마이너스 2 잡아주시고, 아, 그럼 너는 플러스 1 돼야 되는 거고. 알겠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구리는 플러스 2인데 애도 플러스 2니까 구리는 산화수가안 변했어. 그럼 산화수가 변한 걸로 보이는 건 질소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황 되는 거죠. 그러면 질소 같은 경우는 NO3 마이너스 계산할 줄 알죠? 기본적으로. 지금은 안 한다. 기본은 안다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 질소는 플러스 5 되면 되는 거고 플러스 5.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질소는 마이너스 이거니까 k 아, 플러스 2. 아, 너무 친절하게 써준다. 그래서 질소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3 변했고, 그 다음에 황 같은 경우는 저기 S는 마이너스 2잖아. 그런데 여기서 황은 얼마죠? 플러스 6 나오게 되죠. 플러스 6. 계산을 하면. 따라서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6 변했다 해서 N은 산화수 변화가 플러스 8 돼버리는 거지. 네. 여러분들은 문제 풀때 그냥 요게 바로 한 방에 나오면 좋겠습니다. 연습 좀 하셔서 요 과정 없이. 자 그러면 이들 산화수편화량이 같아야 되니까 원자수의 비는 몇대면 몇? 그렇죠. 8대3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황이 3개 있으면 돼. 그러면 계산에 따라서 3개. 그리고 여기도 구리가 3개라고 했으니까 그냥 3이라고 딱 써주면 되는 거죠. 그렇지? 3. 그럼 황이 3개니까 여기도 여기 몇 개? 오케이, 3개라고 딱 써주는 거죠. 그리고 질소는 8개 있어야 돼요. 그럼 애는 얼마? 그렇지? 8이라고 딱 써주는 거고. 그럼 여기도 질소가 다 일로 왔으니까 얘도 자동적으로 8 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산소나 수소 개수 가지고 나머지 개수는 맞추시면 되고, 거기에 한 가지 팁, 두 번째 팁한개더 드리면, 두 번째는, 화살표를 내가 이 꼴로 바꿔버리면 바로 뭐라 했지? 질량 보존도 되지만 전화량 보존도 된다고 라 했지? 그거 써먹으면 약간 뭐 약간 차이겠지만 좀 편할 때가 있어요. 그걸 응용한 문제는 아직 수능 등에는 출제되진 않았지만 그쌤쌤이 만든 수능 자치이나 이쪽에서는 이걸 써야지 아 이게 풀리는 문제들도 있기는 해요. 여튼 없나? 여튼 이 꼴로 써보자고. 그럼 얘는 6 플러스야. N은 6 마이너스야. 전기 안 띄고. 따라서 오른쪽은 전화량 총합이 얼마? 0 되죠. 그럼 왼쪽도 전화량 총합이 얼마가 돼? 야 돼? 0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 띄는 건이 둘밖에 없잖아. 그런데 애가 8 마이너스니까 합해서 0 되려면 그렇지. 애가 8개 있으면 돼, 8 플러스로. 그럼 자동적으로 수소가 8개니까 N은 4개면 된다는 거죠. 그럼 다 찾은 거예요. 됐니? 자, CU2S는 환원제냐 이 용어 주의하시고 산화됐냐 묻는 것이. 그럼, 황은 플러스 됐으니까, 산화됐고, 환원제다가 맞고, 다음에 CD, 야, C하고 D는 얼마니? C8, D, 아, 욕할, 욕한, 욕한 것 같아. 그리고 D도 8, N은 16 떨어지고, A 더하기 B, A는 3이고, B는 8이죠. 그렇지, 11 떨어지죠. 내가 계산 제대로 한거 맞나 모르겠다. 3, 3. 맞거치 뭐, 에이, 모르겠어요. 응. 따라서, 어, 니온도 어쨌든 맞는 거죠. 16 맞나? C하고 D? D가 어디 있니? D는 4. 8. 8-8 플러스 0이고 6. 6 0이고. 그렇지? 4. 맞는 것 같은데. 그럼 8 더하기 4니까 왜 16이냐. 바보야. B, 어, C는 8이고 D는 이거니까 1 2죠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쌀이. <웃음> 다음에 D가 n o 3 이몰이 반응하면 8이 아니고 이몰 된 거야. 4분의 1배지. 그럼 모든 개수를 4분의 1배 시키는데. 그래서 SO4E-4분의 1배 시키면 4분의 3몰 생기는 거지, 뭐. 그래서 X. 됐지?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리언 되는 거야. 요것도 맞죠? 맞겠죠, 뭐. 뭐, 계산 실수했으면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자, 다음 갑니다. 예, 16번. 16번은 동이 원소와 평균 원자량 계산 파트에서 쌤이 한번 정리 몇번 시즌 원 모의고사든 수능 3공에서든 뭐 4공 4공 성공했든 계속 정리해준 것들 있잖아 쌤이 라이브 강의하면서 해준 것들 그치 그게 문제 똑같은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원자 분자의 존재 비율인데 문제 풀면서 정리도 함께 해버릴게 쌤이. 분자량이 서로 다른 게 나왔어. 각각의 분자량이 안좋으진 거야. 그래서 어 이거는 무거운 거두개 붙였고 무거운 거 하나 가벼운 거 하나 붙인 거고 애는 가벼운 거두개붙여요 값이 나오는데 실제 문제 풀때 요게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냥 분자량 덧버리세요. 그게 뭐냐 무슨 뜻이냐고? 어 x가 무거운 거는 2고 가벼운 건 1이야 하고 이렇게 덧버리시는 거야. 어뭐 상관없잖아. 밑에 보기를 봐도. 그렇지? 뭐 중성자 수 차이가 인한다 e 이런 말도 없고 중성다수 차이가 2나면 이 차이가 2가 나게 덧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두 개의 비율이 얼마, 얼마인지 모르니까 X 대 Y라고 쓰면. 그럼 내가, 자, 정리합니다. 이걸 가지고 X2를 만들게 되면 무거운 거두개 붙인 게 여기 가네요. 어, 4 있고, 이렇게 섞으면 3 있고, 요거 두개 붙이면 2가 있는 거지 뭐. 가, 나, 다 순서. 그때 이들의 존재 비율은 X 대 Y라고 했으니까 N은 X제곱이고, n은 e x y 고그 다음에 n은, 그렇죠, y제곱이 되는 거야. 이게 가나다 순서인 거야. 근데 통상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줬는데, 샘 시즌원이나 라이브에서는 이렇게도 비교해 줬었잖아. 그치? 이걸. 그래서 이게 딱요두 가지 비율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나분의 다의 존재 비율은 요것분의 요거거든. 따라서 이것분의 이거니까, 어, 와, x, y가 치워져버리네. 이 값이 ex분의 y다. 그럼 1.5면 얼마? 2분의 3 떨어지는 거지 뭐. 그럼 그거에 따라서 얼마? x는 1, y는 3. 그래서 x는 1, y는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어요? 어이? 그럼 이제 바로 문제 풀면, 동의 원소는 세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인 게두 가지이고, 다음에 x의 평균 원자량은, x의 평균 원자량은, 나분자량의 절반보다 작냐. 평균 원자량은 이두 개가, 1대3으로 있으니까, 1. 얼마, 1 1에 훨씬 더 가까워지겠지, 뭐. 그런데 나의 분자량은 얼마죠? 3이죠? 그거 딱, 이 둘의 딱 가운데 값이잖아? 그래서 계산해서 크냐, 작냐 비교하셔도 괜찮고. 또는, 2하고 요 1이 있어요. 비율은 1자리가 훨씬 더 많아. 그러면 평균은 여기에 딱 있겠지. 근데 나의 분자량의 딱 절반은 1.5 요 사이 값이거든? 나 분자량에 2 나눠버린 건? 따라서 평균 원자량은 A보다 1에 좀더 가까워. 따라서 작다가 맞는 말이죠. 이거는 맞고. 그렇지? 다음에 이것. 자연계에서 가와 나의 존재 비율이에요. 가는 A라면 X제곱, 밑에는 X제곱 1. 다음에 나는 A라면 2XY, 따라서 2 e 곱하기 Y가 3이지. 됐죠? A는 6이죠. 1, 6, 9. 맞니? 따라서 2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몇 번씩 얘기한 것들, 요 형태는 좀 알아두면 좋아요. 알겠습니까? 이건, 예, 네, 그 문제입니다. 요거는 16번. 별거 없죠? 다음 넘어갑시다. 네, 이제 17번은 몰과 화학식량 문제인데, 딱, 이거 한 문제 나왔네, 이 평가원에서는. 이거, 뭐, 기체 상태에서 아보가도로 법칙 이용해서 양, 분자량, 뭐, 뭐, 분자량은 얼마야? 원자량은 얼마야? 뭐, 그런 계산하는 거죠. 이거, 그렇게 없진 않아요. 따라서, 이세 가지가 다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니까 첫 번째 아보가드로 법칙 부피비가 분자수비다 비는 깐다 그렇지? 따라서 V 리터를 그냥 일로 깎아버리자고 너 하나 있다라고 쓰자고요, 그렇지? 그럼 거기에 이걸 넣었더니 3분의 7개가 된 거야. 그럼 몇개더 넣었지? 어, 너 3분의 4개 들어갔구나 이렇게 딱 쓰자고요, 그지 그리고 여기에 이걸 넣었더니 3분의 13된 거야. 얼마 증가했니? 3분의 6증가했지. 3분의 6은 그렇지 두 개구나. 너두개 들어갔구나. 이렇게 딱 쓰자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제 원자량 계산하려면, 이거 하나가 23이니까, 여기 쓸까요? A2, 개 B4개 무게가 23이었어. 그럼 이거는 3분의 4가 10이니까, 요거 하나 무게는 얼마죠? 어, 요것분의 이거 하면 되니까, 2분의 3, 호15 떨어지겠네. A 하나, B 하나가 2분의 15야. 그럼 두배 시켜줄까? a 두개 b 두개로 만들면 얼마지? 이거의두 배니까 15딱 떨어지는 거지 뭐. 그럼 계산하면, A 개수는 같은데 B가 두개더붙었잖니 B가 두개 붙었는데 몇그 g 증가했냐? 8g 증가했네. 따라서 B 하나 무게는 4가 되는 거고, 그렇지? 4, 2, 8, 5, 7. 요 A2가 7이니까 A 하나 무게는 3.5가 떨어지는 거야, 그렇지? 그럼 A 하나 무게가 3.5고 B 하나 무게가 4인데 A2B니까 N은 분자량이 얼마죠? 7에다가 4에서 11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결과 W는 22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 정도로 그냥 계산 심플하게 좀 해놓으시면 돼요. 그럼 원자량은 A가 B보다 작으니까 틀렸고 W는 20이다가 맞고 이 T극 같은 경우가 여러분 뭐 어떻게 푸냐 나름인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풀죠. 너는 하나가 있고 다음에 너는 3분의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너는 두개 있어서 A는 전체 몇 개지? 다음에 B는 전체 몇 개지?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줘도 괜찮고 요거는 오케이?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요거 한번 봐봐 봐. 나온 김에 요 자료 한번 해석을 해 보자고. n은 원자가 a하고 b 두 종류밖에는 없어. 그럼 a하고 b 딱두 종류인데 전체 원자의 절반을 a가 차지한대. 그 말은 a하고 b 원자 수비가 1대 1이다. 이거 묻는다 이거죠. 그럼 얘가 1대 1인지만 맞춰 보면 되는 거잖아. 그렇 그런데 이 녀석 ab는 벌써 얘는 1대 1인 거야. 그럼 나머지 A랑 A가, 뭐냐 원자 수가, A 원자 수와 B 원자 수가 1대1로 있는 것만 내가 확인하면 되겠네, 뭐. A는 벌써 1대1이니까, 그렇지 따라서 눈치 있는 친구는, 음, 음 전체, 아, 1대1? 그럼 너 1대1이니까 이두 개만 A 원자 수하고 B 원자 수 같은 개수만큼 들어가면 되겠네. 따라서 너 하나고 너두 개니까 A 몇 개? 두 개, 네 개, 여섯 개고, B 네 개, B 두 개, 아, 여섯 개니까. 이것도 A하고 B의 원자 수가 66으로 똑같네. 따라서 무조건 2분의 1이겠네. 이렇게 푼 친구들도 있을 거야. 이건. 따라서 이거는, 네, 답은 니은티글 때고, 뭐, 기본만 좀 잡아놓으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어, 3일 밥 먹으러 갔나? 조용하지, 갑자기? 드르륵, 음. 드르륵 하는 소리가 안 들리네요. 18번 가겠습니다. 18번도 화학 반응과 양적 관계인데 화학 반응과 양적 관계 일반 정확히 말하면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의 기본형을 완성하는 문제죠. 기본형 완성. 오케이? 그럼 기본형 완성이니까 첫 번째 우리 그냥 우리 버릇대로 하자고 질량 나왔으니까 질량 보존 폼 맞춰 주시고 분자량 뭐 이걸 까든 뭘 까든 상관없어요. 분자량 값이다. 4, 5니까 A 분자량 4 쓰시고. C분자량 5니까 위에 5딱 쓰시고 N은 4, 2, 8딱 데려갈 거고 그럼 N나 N 하나만 알면 나머지 구할 수 있겠네. 그다음에 이건 질량비야. 4대6 넣고 9대2 넣었거든? N은 안 나왔어. 결론 이 문제는 뭐냐? 실험 2 e 자료 가지고 무언가를 해석해서 여기 때려 넣어 맞춘 다음에 맞춘 거 가지고 1로 와서 나머지 계산하라 이런 포맷인 거야. 따라서 나는 실험 2 e 가지고 내가 이제 풀이를 들어갈 거야. 그때 이것도 전체 기체하고 c인데 여기선 실험이 예선 b가 모두 다 반응했다 라면서 변화량이 동그라미 그래서 c가 생겼거든요 우리 이렇게 쓸까요 c가 8몰 생겼다고 8몰의 c 8c 그럼 남아있는 건 a인데 합쳐서 보니까 a는 1 남아 있었겠지 뭐 됐지? 어 우리 뭘 깠냐 하면 c하고 a 분자량을 깠거든 따라서 a 분자량이 4 참고로 질량이 있으면 무슨 보존이야? 질량 보존도 써먹을 수 있어야지. 따라서 C분자량 5S니까 C는 얼마? 40g 생겼다는 거고 A4니까 너 4g 생겼다는 거고 그 결과 반응 후 전체 질량은 44g이고 그럼 반응 전도 합쳐서 44 돼야 되거든? 근데 이게 11W니까 4배 시켜주면 되네. W는 4다. 분자량을 내가 4, 5로 까게 되면 그리고 이걸 8개, 한개로 가게 되면 E W는 4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럼 그거에 따라서 A는 8g, 4, 9, 36g, 그렇죠? 4, 6에 24g, 4, 4, 16g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그럼 그거에 따라 가지고 A 하나 무게가 4니까 4, 9, 36, 9A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럼 이 과정에서 자 C는 8개가 사라졌거든? 아, 아, 쏘, 리 다시 해야겠다. 이거. 2대1이죠? C는 뭐 알아야 되니까. 네. A가 몇개 사라졌냐 하면, 8개가 사라졌거든? A가 8개 사라지면 B는, 그렇죠. 4개만 사라지면 되는 거야. 2대1이니까. 따라서 네가 4개의 B인 거야. 4개의 B. 오이씨, 그러면 B까지 다 구했으니까, 이거 얼마니? B 하나 무게가 얼마니? 2네. B의 분자량은 2. 됐죠? 그렇죠? B의 분자량이 2. 오, 어, 그럼 C 완성되는 거 아니야? 42821을 2 합쳐서 10 따라서 C 하나 무게가 오니까 스몰 C는 2. 그 스몰 C 우리가 바로 구했고. 됐죠? 어, 그럼 그거에 따라 가지고 C B 하나 무게가 2니까 여기는 12개 B. 됐죠? 다음에 A는 무게 4니까 446 4A. 그럼 이 과정에서 2대1 반응이니까 여기선 A가 다 사라졌을 거고. 마지막 V1, V2만 구하면 되잖아. V2는 벌써 나왔지. 18 해서 9개. 그럼 V1은 그냥 전체 배달냥 한번 써보자고요. 전체가 얼마? 2대 1대 2니까 마이너스 1. A 두개 사라지면 1 빼라. A 네개 사라지면 2 빼라. 그럼 요 합에서 2를 빼면 14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다 했네요. 따라서 마지막 질문 C는 이고 V1분의 V2는 14분의 9니까 슥슥 나뉘어져서 7분의 9 되는 거야 화학 반응과 양쪽 관계의 마지막 페이지지만 그냥 일반형의 기본형. 주어진 자료 질량보존 써봐. 비는 까서 몇대 몇인지 관계식 좀 뽑아봐. 뭐 그런 것들 내용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기초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인 틀에서 문제를 낸 거기 때문에 요 정도는 여러분들 좀풀수 있었으면 좋겠다. 응? 연습 조금만 하면 되니까요. 다음 넘어갑니다. 뭐 자료 해석을 할 여지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다음. 네, 19번. 19번은 주기적 성질 문제인데, 쌤이 몇 번씩 얘기했었잖아. 주기적 성질 문제 나오게, 그게 마지막 페이지 나오게 되면 난이도가 조금 있다고, 오케이? 이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온 반지름, 제일 이온화 에너지, 원자 반지름, 이런 것들 주기적 성질 내용 가지고, 애는 누구고, 애는 누구고, 원자들 찾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원자 반지름이든 이온 반지름이든 또한개더 들어가서 전기 음성도까지 들어간다 쳐도 애네들은 정, 주기적 성질, 그 경향성을 충실히 따라가지만 이온 반지름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었지. 따라서 가장 먼저 따져봐야 되는 건 원, 이온 반지름 말고 나머지 것들을 먼저 최대한 따져보고 그리고 마지막 이온화 에너지죠. 어, 이온화 에너지. 경향성에 조금 어긋나는 이온화 에너지 가지고 마지막 활용점정 점정이야, 정점이야, 하여튼 해가지고 그 마지막 위치를 딱 잡아주는 그런 포맷으로 문제를 가는데, 여기서는 <웃음> 문제가 원소는 네 종류인데 각각 전부 다준게 아니고 세 개씩 세 개씩 골라서 내가 뽑아내준 거야. 이런 형태 문제를 딱 보고 애가 누군지 누군지 찾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 따라서 이런 형태 문제는 쌤이 어떻게 얘기했었냐 하면 그냥 어뭐 있죠? 이 녀석들을, 이 녀석들을 딱 펼쳐놓고, 그 다음에 맞는 거, 아닌 거 위주로 좀 찾아가면 돼요. 근데, 여기다가 정리합시다.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가. 여기 보기 좋죠, 여러분? 원소, 전부 다 이온되면, 네온 담는 원소 네 가지면, 첫 번째, 왼쪽은 금속. 그래서 나트륨, 마그네슘. 오른쪽은 비금속. 다음에 질소, 산소 순서로 먼저 정리를 한번 해놓자고. 그리고 어떤 경우든 간에 이 주기적 성질은 일로 갈수록 성질과 일로 갈수록 성질이 뭐냐 하면 금속과 비금속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것들이거든. 따라서 전기염성도는 비금속이 커. 이온화이너지도 비금속이 이쪽 그룹이 더 커. 다음에 원자반지름은 이쪽 금속 그룹이 더 크고 이온 반지름은 비금속 그룹이 더 커. 따라서 고교 과정에서 묻는 건 금속과 비금속 구분해서 한번 따져보라는 거. 따라서 우리가 14족 같은 건잘안 나오잖아, 그래서. 알간? 그래서 이 문제를 풀때 가장 먼저 퍼스트로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두개 그룹을 좀 나눠보세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이쪽 애들이 커. 다음에 이온 반지름은 이쪽 애들이 커. 이온화 에너지도 이쪽 애들이 커. 오케이.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을 나눠놓고 따져서 연습 먼저 하시면 뭘할수 있냐? 어이, 원자 반지름이 WYX인데 W로 G보다 작은 게두 개가 있는 것이. 따라서 알수 있는 게, 아, 둘 중에 하나는 W야. 요거 안다는 거고. 다음에, 원자 만지름은 이쪽 애들이 작아. 그런데 X를 보시면, 중간에 낀건 보지 마.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것만 보시면 돼. 따라서, 어, 아, X는 G보다 큰게두 개가 있어. 그러면 X는, 그렇죠. 이둘 중에 하나가 X구나. 이거 할수 있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 이두 개는, 하나는 이온 반지름이고, 하나는 이온화 에너지인데, 이온 반지름도 이쪽 그룹이 크고 이쪽은 작아.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도 이쪽 그룹이 크고 이쪽은 작거든. 따라서 뭐든 간에 어이 둘은 큰건 이쪽이고 작은 건 이쪽이기 때문에 큰거 Z 둘 보다 크잖아. Z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인 거고. 다음에 작은 거 Y 작잖아. 뭔진 모르겠지만 그럼 이 Y는 아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아는 거야. 그럼 일단 WY와 ZX를 금속 비금속으로 나눈 건 우리가 성공한 거지 별거없지않아 그치?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마무리 자가연어 과연... 아, 아, 아. 이온화 에너지로 먼저 해볼까요? 이온화 에너지 가지고 마지막 위치 잡는다라고 했으니까 어이 예. 둘 중에 하나는 이온 반지름인데 짜잔 이온 반지름은 애가 크죠 왼쪽 게 크고 이온화 에너지는 통상 오른쪽 게 큰데. 한번더 수능이든 평가원이든 2, 3과 5, 6을 빼놓고 낸 적이 없다라고 했잖아? 이때 15, 16쪽이니까 이온화 에너지도 왼쪽이 커. 그럼 ZX 비교를 하면 Z하고 X가 있는데, 아, Z가 X보다 커. 그치? Z가. 여기는 X가 없으니까 비교가 안 되겠다. 그치? 이거. 따라서 Z가 더 크니까 N은 이온화 에너지 또는 이온 반지름둘 중에 하나. 아, 이걸로 판단이 안 되는구나. 그럼 이걸로 가져야죠. 자 이온화 에너지는 WY 있는 거 W 하고 Y 여기 있고 W 하고 Y 여기 있죠 이두 가지 비교해 보시면 원자 반지름은 W가 더 크죠 아, 나왔네요 W 그래서 A가 W예요 대체? 그럼 N은 Y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온화 에너지는 A가 더 크거든 1, 2니까 그치? 그런데 기억이 뭔진 모르겠는데 왼쪽 게더커 그럼 이온화 에너지야? 아니죠 뭐 이온 반지름 이온 반지름 따라서, 기억은 이온 반지름이 되는 거고. 맞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따져가는 거구나, 이거는. 그럼 이온화 에너지 따지면, 이온화 에너지는 역시 왼쪽 게 크거든? 그럼 X하고 Z 봤을 때, Z가 더 크게 나와 있으니까, A가 Z고, A가 X다 해서 마지막 찾으시면 되는 거야.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샘플 때, 문제 풀때샘이 모의고사다 못 이렇게 풀었었잖아. 쭉 다시 금속 정렬, 비금속 정렬에서 뭐는 이쪽 그룹이 크고, 뭐는 이쪽 그룹이 크고. 그렇죠그 얘기 했었지? 그대로만 적용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야. 금방 찾죠 알겠지? 아, 기억. 기역. 자, 기억은 이온 반지름이다. 맞고, 제2온화 에너지. 요두개 비교하면 제2는 한칸 뒤로 가니까 얘는 18쪽 위치로 가죠? 그럼 누가 더 커? W가 확 커져버리는 거죠. 틀렸고. 유효액전화는 같은 주기에 있으면 일로 갈수록 큽니다. 같은 쪽은 내려갈수록 크고. 따라서 Z하고 X 비교했을 때 유효액전화는 오른쪽 게더 크지. 따라서 이거는 X가 더큰 거죠. 그래서 틀렸고. 그래서 답은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주기적 성질은 어쨌든 우리가 누군지 누군지 따지는 건데 이게 스텝이 꼬이면 되게 시험 때 힘들어진다고. 그래서 쌤이 수능 4 0이든3 0도 있고 4 0도 있고 47에서도 쭉 해왔잖아. 요 순서대로 해석하는 거, 그 순서대로 좀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라 거. 그 포맷 그대로 넣으시면 해석하는데 그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다음 넘어갈게. 네, 20번. 많은 학생들이 그냥 이 문제만 해석 보겠죠. 어떻게 풀나 하고, 어떻게 풀었나 하고, 어렵다 등등 하고. 에? 그, 육평도 그렇고, 구평도 그렇고, 계속 이과산이 나와서 아마 중화반응은 이과로 밀어붙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과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놓는데, 미리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과산 문제가 시중에 나온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시간 되면, 쌤이 또 했었지만, 수능 47에 이과산 문제만 한 20문제 좀 넘게 넣어놨다고. 이거 이 형태의 문제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거고, 그니까 이 형태의 문제가 애가 이 녀석의 H, 이가, 이, 애가 이가냐, 애가 이가냐 찾는 것들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해서 한번 좀 연습해 봤으면 좋겠어요. 광고입니다. 그냥 설명할게요. 이가, 상가, 연기의 반응과 양쪽 관계 문제인데, 음, 그냥 쫙 풀면 되지만, 통상적이면 쌤이 그냥 쫙 이렇게 풀었을 것 같은데, 아직 이가에 대해서 감이 없는 친구들이 있고, 또그 감이 없는 친구들이 또 이걸 보고 있을 수도 있고 또그 친구들 앞에서 내가 이러니까 이래 이래 막 풀어나가면 이게 뭔 소리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문제는 제가 특별히 내용 정리 조금만 하나 할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딱 뽑아서 아쌤이 여기에다가 쓰고 치워버릴 거니까 쭉 하고 보고 이해가 되면 그다음에 화면 좀 멈춰놓고 한번 복귀하시고 그다음에 본인이 한번 풀어보든지 아니면 해설강의 보면서 아 이렇게 잡으면 되겠구나 연습을 좀해 놓으시라고. 음. 정리할까요? 네. 첫 번째가 이거 하나 해 봅시다. 결국 요 실험에 맞춰서 하면 NaOH에다가 첫 번째가 HA를 넣는 경우 한번 해 보자고 HA가 문제 봅시다. 1-죠. HA 맞죠? 2 b 고 예,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감소하는 건이 녀석이고 중화점 이전까지 증가하는 건 애인데 1 마이너스 대신에 1 마이너스가 증가하니까 1마이너스 하나가 줄면 1 마이너스 하나가 들어오면 되거든. 전화량 같아져. 따라서 이 경우에 집어넣은 양에 따라서 전체 몰수는 일정하겠죠. 뭐다 아는 것들. 그리고 뭐 중화점 이후부터 이렇게 증가해버리겠지. 지금 뻔한 거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똑같이 N, A, O, h A 이번 2가를 넣었다 쳐보자고요. H, B. 그러면 이 녀석은 감소하고 대신에 음이온 얘가 증가하거든. 중화점 이전까지는. 그런데 n은 1 마이너스고 애는 2 마이너스인 거야. 따라서 만약에 애가 한개가 들어갔다 치면 2 마이너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n은 2 마이너스만큼 감소하면 되지. 따라서 애는 어, 두개가 사라져야 되는 거야. 두개 그 전체 이온수는 어떻게 돼? OH 두개 빵빵 사라지면 2 마이너스 하나만 들어오면 되니까 그렇죠. 이 경우에 전체 이온수는 그렇죠 감소하는 거예요. 당연히 중화점 이후부터는 증가하는 거고 따라서 이런 식의 첨가 반응에서는 무언가를 집어넣는 첨가 형태의 반응에서는 말이야 2 마이너스든 3 마이너스든 1 마이너스면 실제 여기서 반응하는 건1 플러스 1 마이너스밖에 없는 거야. 사라지는 것도 1 플러스 그렇죠 어 수소가 사라지면 1 플러스 oh가 사라지면 1 마이너스 사라지는 건 1이야 1 그런데 들어가는 게 1이면 항상 일정한 거고 그 이전까지는 물론 이유는 둘다증 가니까 근데 그게 2 마이너스나 3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무조건 그렇죠 감소하는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게중화점 이런 첨가 반응 형태에서. 중화점 이전까지 아, 이거 수능사치로 있는 거 다시 안 해. 중화점 이전까지 첨가 형태로 넣었을 때일정 하면 일가산일가연기 넣은 거고 감소하면 2-2 플러스 또는 3-3 플러스가 들어갔다고 라 보시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애가 전화량이 얼마짜리인지 첫 번째 파악하는 거. 그거 하나가 있고 여기 주어진 자료는 전체 이온의 몰 농도잖아. 몰 농도는 부피 분의 몰 수. 오케이? 단위 부피당 이온 수. 그래서 이거를 아 합쳐서 하나로 쓱 그려볼까요? 이렇게 쭉하게 되면 첫 번째 이 녀석은 내가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노란색 노란색으로. 그러면 전체 부피분의 부피분의 이거니까 얘는 몰수는 일정한데 부피가 증가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든지 등등 하겠죠 뭐. 그러면 두 번째 이 녀석은 빨간색으로 제가 할게요. 빨간색 파란색으로 할까? 그래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빨간색을 강조해야 되니까. 어? 그럼 파란색으로 딱 갈게요. 얘는 파란색, 파란색으로. 그러면 N은 주는데 문제가 부피가 증가해서 감소하는데 중화점까지 이온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죠? 좀더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를 띠게 되는 거야. 따라서 단위 부피당 이온수 또는 몰농도는 똑같은 NaOH의 똑같은 녀석에 같은 농도에 이걸 집어넣게 되면 이런 형태를 띈다는 거죠. 그, 누가 누가 더 많냐? 이거 가지고, 아, 네는 일가야, 너는 이가야 이런 거 따져줄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가급적 몰수로 따지세요. 어떻게? 여기에 전체 부피를 꼽해서 알겠습니까? 그냥 농도로 따지지 마시고, 농도로 가능한 건, 뭐, 갔다갔다 갔다 이런 특별한 케이스니까, 이거 꼽해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연습을 조금 해놓으시라고. 그렇다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렇게 또, 또, 이렇게 얘도 이런 식으로 이게 증가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러면서 본인의 농도에 수렴하겠지. 아, 거기에다가 이제 한 가지 더 들어갈 건데, 음, 그거 하나 할까요? 요거는 좀 난이도 있는 거다. 난이도 있는 건. 뭐냐 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중화점 이후부터 농도가 증가한다라고 그냥, 단순히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까봐. 경우가 있을까봐. 어쨌든, 현재 20번 문제를 지금 이 해설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은 이걸 나중에 수능에서도 맞추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 내용들 내가 추가 한 개만 더 해볼게. 더 해줄게. 2번, 중화점 이후, 중화점 이후의 농도. 중화점 포함해서 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있잖아요. 만약에, 1 플러스가 있다 쳐요. 집어넣은 염기는 이렇게 A1-다 칩시다. 1 플러스는 NA겠죠, 뭐. 그래서 NA가 하나 있었대요. 10mm에. 오케이? 근데 내가 이걸 중화시켰던 이 중화점까지 내가 이걸 하나 넣었대요. 그지 얘는 몇mm? Vmm에. 그럼 그거에 따라서, 2A1-의 농도는 얼마가 되지? V분의 1돼버리는 거지. 이게 A-의 몰 농도가 되는 거야. 부피분의 몰수 해가지고. <웃음> 오케이. 그런데 중화점에서 농도는 얼마가 되죠? 중화점에서 농도는? 그럼요. 즉 이거 몰 수는 다 똑같잖아. 전체 몰 수랄까요? 하나하나니까 전체 이온의 몰 농도 2라고 내가 쓸게요. 그럼 중화점에선 너 하나, 너 하나니까 2가 되죠. 그런데 부피는 여기 부피 V에다가 원래 이녀석의 부피 10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요쓴게 바로 뭐야? 중화점에서의 몰농도 요거 얘기한 거야, 요 지점. 그런데 그 지점보다 A1-는 요거 하나에 수소 이온 하나가 들어왔으니까 전체 이온은 두 개, V밀리에 그거거든, V밀리에. 따라서 A보다 A가 농도가 더 진해. 즉 중화점에서의 전체 이온의 몰농도보다 A-의 몰농도가 더 진하니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같은 방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이제 아, Na라고 써줄까요? Na1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냥 두 개라고 쓸게요. 두 개. 그럼 Na 두 개, OH 두 개니까 이거 10mm에 10mm에 전체 이온수는 둘, 둘에서 뭐4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렇죠? 4에서. 어 그런데 내가 거기에다가 어, B2 마이너스를 넣었어요. 그럼 이걸 완전히 중화시키려면 에를 수소이온 두 개만 들어가면 되니까 이가 하나만 들어가면 되지 않니? 그치? 그러면 두 개의 OH 마이너스 들어가서 H 플러, 아, 쏘리. 두 개의 H 들어가서 이두 개의 OH 없애버리는 거죠. 여기까지 넣은 B의 부피를 내가 V라고 치자고요. V 그럼 V미리에 B2 마이너스가 하나니까 H 플러스는 두 개에서 전체 몇개 들어간 거지? 세개 들어간 거거든. 맞지? 이제 중화점 계산 한번 해볼까? 그럼 중화점에선 너 하나, 너두 개니까 이온수는 세 개인 거야. 봐봐, 이온수는 같다니까. 그래서 중화점에선, 중화점과 그 이유 보면은, 그런데 여기 중화점에선, 중화점에선, 이거 부위리에 이거 10mm가 더 있는 꼴이잖아, 이렇게 해서. 맞아. 따라서 중화점에서의 몰농도 하고, 전체 이온의 농도 하고, 중화점 이후에, 또는 이 B, E-의 전체 이온의 몰롱도는 그렇죠. 똑같이 애가 더 커. 그래서 애도 이렇게 그냥 증가하는 거야. 중화점 이후부터는. 그렇지? 따라서 아, 그냥 무작정 증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세 번째 이런 케이스가 있어. 중간에 집어넣는 산이나 연기를 바꾸는 케이스. 중간에. 따라서 한번 봐봐. 세 개의 Na+,가 플러스 있었어. 그게 맨첫 번째 HA를 내가 집어넣은 거지. 그래서 A 마이너스를 내가 하나 집어넣었어. 그럼 현재 중화점이 아닌 거지, 뭐, 그렇지? 중화점이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두 개의 OH 마이너스가 있고요. 그럼 여기까지 이거 전체 부피를 제가 1 0 m m 라고 하겠습니다. 10ml. 오케이? 그럼 전체 이온 수는 얼마죠 3, 3에서 6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내가 염기의 종류를 바꾼 거야. 여기까지 내가 하면 나오나? 3 개의 Na 플러스에 하나의 A-에서 이제 B, 일가로 할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B-를 내가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이게 중화되려면 이거 두개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뭐. 그치 오케이? 이때까지 집어넣은 B는 내가 V미리 넣었다고 라 할게요. V미리. 됐나요? 아, 자, 그러면 자, 봐요. 여기 중화점에서 전체 이온의 몰농도는 얼마지? 이거 10mm에 부이 넣었으니까 10 더하기 V에 전체의 이온수는 그렇죠. 6개가 되죠. 그런데 내가 이후로 내가 계속 이걸 집어넣고 있다니까. 이걸 그러면 그 이후에 추가로 넣은 이 녀석의 농도는 얼마가 되지? V분의 2가 돼버리는 것이 맞아? 오케이? 그러면 이게 큰지 이게 큰지 내가 어떻게 알아? 같을 수도 있어. 만약에 같다고 라 해봐. 그럼 넘어가면 1이고, n은 이렇게 3 떨어지니까, 그치? 맞죠? 아, 쏘리, 쏘리, 쏘리. B, 전체 이온인데왜 이렇게 했냐? 숫자로 하어됐지 n6 맞고, 이거 두 개면, 이거 네 개, 어, 4가 되죠, 4. 겁나 미안. 그럼 쓱쓱 지워지니까 n은 2고 n은 3이니까. 그럼 계산하면 3v, 2v니까 v는, 어, 이건 20이니까, 그렇죠, 20 나오네요. 그럼 v가 20이면 20분의 2, 20이면 30분의 6 해가지고, 어, 맞나? 다시, 다시, 3V, 2V, 20. 맞죠? 렇 계산 맞나? 잠깐만. 아씨, 모르겠다. 맞겠죠, 뭐. 30분의 6, 아, 30분의 3이지. 아, 어쩐지 이상하더라. 30분의 3, 20분의 2. 그렇죠. 뭐예요? 이걸 넣었을 때 중화점과 그 이후로 계속해서 B, HB를 집어넣으면 농도가 같을 수가 있어. 농도가 같을 때 이때 이 녀석 부피는 20이면 된다는 거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여기다 그릴게요. 중화점까지 일단은 감소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일정한 그래프. 요게 요 케이스인 거야. 흰색 케이스. 그럼 만약에 이런 케이스도 있지. 더 작아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싹싹 넘기고, N은 3V, 2V 싹 넘기고,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네. 즉, 여기 V가 20보다 커. 이 녀석의 농도가 이거보다 좀 작아. 그러면 어떻게 되지? 왼쪽 게더 크니까? 그럼 내려갈 수도 있어. 반대로 이렇게 되면, 그렇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야. 따라서 이런 케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간에 산을 바꿔버리는 거야. 중간에 산을 바꾸게 되면 항상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요거는 하나 더 주의를 봐두면 좋고 뭐이 문제 푸는 데는 필요는 없지만 그냥 나온 김에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야. 이런 케이스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은 조금 했으면 좋겠다. 알겠지? 응. 어쨌든 우리가 이 가슴 하려면 여기까지 가주면 좋죠. 뭐 넘어가도 되지? 알아서 정리하시고 화면 스톱하고 정리하시고 넘어갑니다. 네. 이제 문제 풀죠, 뭐.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웃음> 처음 봤을 때 낯설 뿐이지, 문제가 낯설 뿐이지,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어, 첫 번째, NAOH에, 그, 다 따로따로 했잖아요. 하나는 둘 중에 하나. 그니까 누가 이까인지 우리가 찾으라는 거야. 그걸 내가 찾아야 되거든. 때마침, 참 문제 풀기 편하게, 같은 농도라고 돼 있어. 야, 같은 농도 부위밀이, 같은 농도 2부위밀이, 같은 농도 3부위밀이 넣으면, 몰 농도 곱하기 부피가, 오케이, 분자수잖아. 가수는 안곱했으니까 분자수. 따라서 여기에 들어간 이 둘의 몰수와, 여기, 여기에 들어간 이 둘의 몰수는 각각 같다는 거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 눈치껏 하나 봐놓으시고. 이 문제 풀때첫 번째 핵심은 어디에 있냐 하면, 이거예요. 첫 번째 1번. 어쨌든 간에, 내가, 전체 이온의 몰농도의 합, 전체 단위 부피당 전체 이온 수거든. 그럼 모든 간에 이런 식으로 될 거라니까. 그런데 이 가가 들어가면 출발점은 같잖아. 이렇게 변할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가, 어, 나는 어, 2분의 1, 2분의 1 /2 같은 지점이니까, n은 그렇지. 요 지점. 집어넣은, 그렇죠. 산산 산 넣었죠? 집어넣은 선이 다 반응한 지점. 맞지? 그 다음에 N은 A를 왜준것 같아? A를. A는 계산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런데 a 보다 작다라고 준 거라니까. 갈수록 감소한다. 그러면 이 A가 요 지점인지, 요, 뭐요 어느 지점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A가 여기라 해도 5분의 3은 요 위치 에 있어야 되고, A가 여기라고 해도, 그치? 5분의 3은 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지. 따라서, 아, 요두 개는 전부 다 산이 다 반응한 지점. 둘다 액성은 뭐, 염기성이구나. 그래서 첫 번째는 요거다 찾아내는 거야.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요거 단일폐당 이온의몰 농도가 애는 2분의 1인데 애는 5분의 3이잖아. 0.5고 0.6이니까 애가 더 크지. 요게 2번. 이게 더 크다는 건 뭐야? 이게 흰색이야? 이게 노란색이야? 그럼 흰색. 이게 흰색. 흰색이란 건 뭐? 방금 전에 정리했으니까. 그럼 1가 들어갔다. 그래서 그 2번 가지고 너는 HA가 들어간 거고 너는 H2B가 들어갔어 하고 찾는 거야. 요 2번 가지고. 조금만 미리 아까 정리한 것만 정리해 놓으시면 문제 볼때한 방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일까네. 그러면 N은 갈수록 이온수가 감소하다 증가하고 N은 이온수가 일정하다 증가하니까 이게 좀더 편하겠어. 뭐가? 이온수가 같거든. 중화점 이전까지는. 그러면 이제 이온수 계산하면 어... 어, 이게 NAOH만 있을 때지. 몰농도가 1이래요. 그럼 몰농도 곱하기 부피하면 10이니까 전체 이온수 똑같이 10개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도 전체 이온수가 10개가 돼야 되거든? 요 위에는 전체 부피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몰농도, 그리고 전체 이온수 나왔어. 그럼 부피 계산할 수 있지? 오케이? 부피분의 이온수가 요거 나오면 되니까. 부피는 얼마? 3분의, 그렇죠. 3분의 50mm. 전체 부피가 3분의 50mm 나온 거야. 그럼 3분의 50mm 나왔으니까 전체 부피 곱하기 몰 농도 하면 개수 우리가 개수도 뽑아낼 수 있겠네. 그치? 그럼 여기 전체 개수가 몇 개인지도 알 수가 있어. 에? 그걸로 계산해도 되고 일단 여기까지 뽑아놓고 한번 계산하자고요. 음. 계속할게요. 그럼 V는 얼마 나오죠? 10에다가 V 더해서 이거 나오니까 예? V는 예? 3분의 20. 아 진짜 이게 숫자가 되게 그랬어. 그럼 3분의 40. 어, 이게 3V라서 이딱 끊어지니까 아 네가 20mm 넣은 지점. 그러면 여러분, 20mm 넣은 지점인데 여기는 이 나는 이거 집어넣었고 그렇죠? 여기는 뭐 여기 되니까 응. 그럼 내가 여기서 얘가 2분의 1이고 이거 와자 y만 계산하면 되는 것이 그럼 여기서 내가 전체 이온수 뽑아내주면 되겠다 그렇죠? 전체 이온수는 얼마예요? 20에다가 10 더하면 전체 부피는 30mm니까 그럼 전체 부피 곱하기 몰도 하면 전체 이온수 나오잖아 따라서 여기는 몇 개? 15개 있는 거예요. 그리고 N은, N은 액성이뭐 산성, 산성. 그러면 산성이면 마지막 계산할게. 산성이면 H플러스밖에 없어. 아, 양이온은 1플러스밖에 없어. 뭐가 되든 1플러스. 음이온은 OH마이너스가 없으니까 2마이너스밖에 e 없는 거지. B2마이너스. 그럼 요두 개는 전화량 보존에 따라서 몇대몇출로 있어야 돼? 2대 1로 있어야죠. 전체가 3개라면. 근데 전체가 몇 개라고 돼 있어. 1 5 개라며 몇배 다섯 배 5배 시키면 되네. 그러면 n은 다섯 개가 있는 거야. 다섯 개. 맞지? 따라서 아너 다섯 개 들어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y 계산할까요? y? 어이. 애 다섯 개 집어넣었거든. 이거 전체 1 0개 있을 때, 그렇죠? 전체 1 0 개라고 잡아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다섯 개. 그 계산 제대로 한거 맞죠? 어? 그러면 애, 애는 몰농도가 두 개가 같잖아. 몰농도도 같고 집어넣은 부피도 같다니까. 그럼 뭐야? 몰농도 부피가 같으니까 뭘 수도 같은 거지. 그럼 이게 다섯 개면 애도 몇개 들어간 거야? 다섯 개 이렇게 들어간 거죠. 맞죠? 다섯 개. 이거 열 개가 아니죠. 다섯 개여죠. 이게 합쳐서 이온이 열 개니까. 그렇지? 그럼 이 계산되네. 야산 다섯 개. 이거 염기 다섯 개니까 전체 이온 수는 딱 중화점이지. 그럼 A 다섯 개, 5개, NA 다섯 개가 있는 거지. 다시. 전체 이온수가 열 개니까 이거 다섯 개 있었던 거거든. NA 다섯 개, OH 다섯 개. 그럼 다섯 개, 다섯 개 넣었으니까 딱 중성이잖아. 그러면 전체 이온수는 얼마? 10. 전체 부피는 여기 나와 있네? 30. Y. 그래서 Y는 얼마? 3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야. A 풀면 끝나는 거야. 이게 20번이에요. 응? 따라서 이과 산에 대해서 이게 낯설어서 그런 거야, 얘들아. 어, 힘든 경우는. 낯설고 이런 해석 과정을 안 해봤기 때문에 뭐 시간이 뭐한 3분, 3분이면 빨리 푼 거다. 그리고 이상 2분, 3분이면 읽고 다 해석하는데, 근데 뭐 5분 걸렸어요, 7분, 8분 걸렸어요, 손못 댔어요 등등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수능에서도 이런 이가산 문제가 나올 것 같으니까 확률이 엄청 높아졌잖아요. 이제 금속은 계속 안 나오고 있고, 이가산은 계속 나오고 있고. 따라서 이거 관련해서 해석하는 연습을 이 문제는 자그작 자그작 씹어드시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 연습을 조금 많이 해놓으셨으면 좋겠어. 이런 케이스는 요걸 보고, 저런 케이스는 저걸 보고. 방금 전에 샘이 요 인가, 요 해설 강의 드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가산에 대해서 한번 짧게 정리해놨잖아. 그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조금 자주 보시면 좋겠습니다. 음. 예, 하여튼 예, 이로써 우리 어, 9월 평가원 화학원 예, 20번 문제까지 풀이를 마치도록 할게요. 예, 수고했어요. 음.